안녕하세요. 제시 직거래소입니다. 오늘은 약간은 특별한 크로마츠 반지로 찾아왔는데요. 이렇게 크로마츠 옐로 우 골드 반지인데요. 보시면 CH Forever Wing입니다. 이렇게 Forever 십자가 이렇게 되어있는 반지이고요. 반, 먼저 반지의 폭은 6.5mm 이 두께는 3mm 그리고 무게는 한번 재볼까요? 비영을 맞추고 올리면 20.7 약 5.5돈 정도 되는 제품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각인이 한쪽에만 있고요. 이 반대편에는 아무것도 없고 안쪽에 인그레이빙을 보면 보통 명품은 18K를 많이 쓰는데요. 이 크로마츠는 보시다시피 2003 20 2K 보이시나요? 이렇게 이 옐로 우 골드는 22K의 옐로 우 골드입니다. 그리고 크기는 딱재면 21호입니다. 이렇게 이와 같은 제품입니다. 네 그렇습니다. 오늘은 약간의 특별한 크로마스 포에버 윙을 소개했습니다. 짠!